옛날 비디오 테이프 같은 느낌이죠? 어? 이것도 CCTV 같은데? 아니다! 누가... 반반의 유치원...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지금 반반의 유치원 챕터3가 끝났죠? 챕터3가 전보조시와 반반의 싸움으로 게임이 끝이 났는데 그 이후의 얘기와 반반의 탄생 과정의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보러 갈까요? 자, 이번 영상은 주식님의 영상입니다. 자, 영상 시작합니다. 경고라고 되는데요. 오! 연구소 직원들이 무언가를 옮기고 있네요. 업데이트 페이지 1 오! 저기 실험관 안에 태아가 있는데요? 저거 반반 아니에요? 에이, 맞는 것 같은데? 갓 만들어진 반반 같아요. 우와! 오! 꺼냈어! 약간 진짜... 갓두아와 태아같아요 우와 피가 막 묻어있고 페이즈2 오! 엄청 커졌는데요 반반이 벌써 빠르게 성장한것 같아요 야 근데 좀 기괴하다 페이즈3 CCTV로 보고있는데 반반이 실험관을 탈출하는 영상입니다 우와 결국 이렇게 된거구나 화피플레이타임처럼 만들어지고 탈출한거네요 우와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영상입니다 반반 유치원 홍보 테이프인 것 같아요 약간 옛날 비디오 테이프 같은 느낌이죠 어 이것도 CCTV 같은데 아니다 누가 반반의 유치원 우와 깜짝이야 아 지금 악마 반반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의 딜은 우와 아, 뭘 타고 도망가는 것 같아요? 야, 뭐야? 엄청 기괴한데? 야, 이걸 뭔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 무섭다. 와, 반반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구나. 어, 약간 여러분, 약간 에일리언 같지 않아요?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와, 실험관에서 키워가지고 꺼내서 탯줄 같은 거를 좀 잘라낸 다음에, 다시 가둬서 키우고 있는데 그걸 탈출한 반반이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사람을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너무 기괴하고 무섭다. 어딘가에 매달려서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우와 하나의 공포영화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이번 영상은 MS툰즈님의 영상입니다. 에빌 반반이 쫓아오고 있는 그 이후의 영상이라고 하네요. 자. 반반이 분신을 해서 늘어났어요 오 원래는 반반에게 보석을 넣으니까 나머지 분신들이 다 사라졌죠 저 보석이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오 드디어 새로운 곳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반반의 유치원 챕터3의 티저 영상이었죠 새끼 오피라버드랑 전보조씨가 서있네요 거긴 가지 마, 라고 써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야, 어디론가 들어간 전보조 씨. 절 쳐다보고 있죠? 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곳으로 가라는 건가? 자, 아! 챕터 3도 이렇게 오필라버더랑 같이 어디론가 가면서 끝이 났죠. 오! 야 뭐야? 무슨 대포 같은 게 날라왔어요. 어 뭐야? 설인 아니야? 대포로 쏴야 합니다. 우선. 쏴버려. 오! 손, 손부터. 손아 약간 기관총이네요. 아 뭔가 던지네. 오! 야 이거 무슨 다른 게임이 됐어 약간 액션 조준 게임이 됐습니다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어우! 에임이 좋아야 하죠 야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웃음> 오호호호. 어우. 와 이거 어떻게 막아 오! 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야 다행히 천천히 날라옵니다 야 이게 너무 어려워 오. 자또 날라오죠? 제대로 맞춰야 합니다 응? 화가 난 서린 지금 어떻게 잡아 야, 너무 이거 너무 센데요? 이거 또 어떤 <웃음> 몬스터야? 야, 계속해서 미사일 날리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끝나 자 총알을 싫어하는 서린 드디어 쓰러지나요? 제발 쓰러져 야 근데 이거 탄약이 몇 개야 몇 알이나 쏜 거죠? 무한탄알인데? 화내면서, 야, 또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이걸 다 쏩니다. 와, 맞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친구, 결국에, 어, 뭐야? 오필라버드 아니야? 너무 큰데? 야, 오필라버드가 도와주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어, 다음 편이 너무 기다려지네요. 다음 영상은 빌라필라님의 영상인데요. 이 바나나 공룡과, 선인장 괴물이 만나면 저 영상 을 시작합니다. 여 뭐야? 우. 여 선인장과 바나나 괴물이 물 속에서 싸우는데 아무래도 선인장 괴물이 불리한 것 같죠? 하하 <웃음> 바나나처럼 생긴 기지몬입니다. 여 기지몬이 이긴 것 같은데. 저물 속으로 또 사라지고. 주인공,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죠. 자, 이 땜목. 보트 같은 뗏목을 타고. 자, 이동하는 주인공. 이 바나나에 걸리면 안 됩니다. 딱 타이밍 좋게 나가야 되고요. 오, 쫓아온다, 쫓아온다. 야, 저 바나나 우유만 나게 생긴 디지몬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야. 오. 이거 약간 좀. 롯데월드 놀이기구같은데? 자오 바로 뒤로 쫓아왔습니다 주인공 뭐해? 드론으로 버튼을 누르고 빨리 올라가야 하죠 아, 저렇게 엘리베이터가 내려옵니다 진짜 개연성 없는 이런 맵 구조가 <웃음> 너무 독특하네요 우와 야 엘리베이터를 물어버리는데 다행히 막아내가지고 오, 갑자기 헤엄을 치는 주인공 떨어져야 하죠. 쫓아오기 전에 오 빠르게 내려가자. 우와 완전 빠르게 내려가는데 오 재밌겠다. 자 다행히 피해냈습니다. 오 뭐야? 오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문 닫아 문 닫아.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네요. 헉, 여기서도 오 뭔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오 빨리 닫아야 합니다. 오케이, 문을 닫았어. 근데 얼굴이 좀 작아신 것 같은데요? 자, 아 여기서 뭐지 이게? 어? 먹을 거예요? 아니요 라고 하니까? 아, 이러면서 영상이 끝이 나네요? 와, 이번 영상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반반니 유치원 영상 들고 올테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